직군이랑 결혼아니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까먹었어요 <목소리> 여러분 주말에 어떻게왜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은 주말에 야, 한다는 거예요 에? 아 너무 맛있어 근데 아비도야나 진짜 먹는 건 진짜 잘 맞는 거 같아 그죠? 나, 나 한식이 제일 좋아 아, 응. 한국인은 한식을 먹어야지 사실 우리 회사에서는 이 둘이 제일 잘 맞는데 아 어, 맞아 맞아 어, 제일 잘 맞아? 어 맞아 안 맞는 게 없어 응. 어 인정 응.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가족이어야 돼요 네 맞아요. 트러블이 없거든요. 맞아요. 거 가족 되는 거 가르쳐줘? 날 <웃음> 가족 돼봤는데아결혼하라고요어 응. <웃음> 아, 아, <웃음> 존나 심하네아 그게 아니라 지금 너무 잘 만나 고있는데그 얘기 하시면 어떡 합니까? 아 진심 나 방금도 다먹었래요 재국님이랑 결혼하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말. 까먹었어요. 빨리 말해. 진짜 까먹었는데? 재국이랑 결혼하면 뭐 답답할 것 같다고? 아니 아니. 힘들 것 같다고? 아니 아니. 슬플 것 같다고? 잘 맞을 것 같아요. 어? 우결 한번 하자. 그러요 마테랑 할만했는제궁이랑 하지. 아, 근데 마트 재밌어. 마트는 재밌는데 마트는 나랑 너무 안 맞아. 마트는 나랑 너무 안 맞는데 유진은 마테랑 너무 잘 맞아. 그게 또 시청자분들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유가 아닌가. <웃음> 근데 마테랑 잘 맞아요? 솔직히 마테 어렵죠. 아, 약간 어렵지. 근데 어. 봐봐.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마테를 어려워한다. 난 부정적인 사람이랑 마테 싫어한다. 마트 좋아해요. 마테 유진 마태가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맞아 진짜 어. 둘이 똑같아서 그래 어? 아 맞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약간 똑같잖아 그런 응. 느낌이 아, 근데 마태는 괴롭히기는 좋아 맞아 그냥 뒤탈이 없으니까 쿨해 응. 되게 쿨해 진짜 되게 쿨해 응. 응. 이렇게 쿨한 남자 여자 처음 봤어요 저는. 난 사실 이제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걸 보면 응. 네. 정말 둘이 대화할 때 응. 가장 안 끊겨요 아, 어, 그러네. 맞네. 어, 그러네. 응 대박. 미도가 마테랑 얘기하잖아요. 응. 그러면 은 보통 여섯 마디 이상 못 가요. 아, 진짜? 한 다섯 마디가 끝나거든요, 서로. 그리고, 응. 상태도 똑같아요. 응. 유진이랑. 한 대여섯 마이 하면 끝나요 아 솔직히 저 혼자 떠들잖아요 그래서 네 오가지가 네. 않아 유진이랑 근데 난 마트에랑 있을 때도 내가 말하는 포지션은 아닌데 음. 계속 이렇게 하네? 그때 따로 따로 둘이 맞을 때 음. 어색할 줄 알았대 근데 하나도 안하겠어요 음. 그리고 먹는 거 되게 잘 맞고 원래 연애는 안 맞는 사람이랑 결혼은 맞는 사람이랑 하는 거거든 둘이 우결이 남발해 나는 야 나는 너무 영광이죠 <웃음> 전할수 있어요 왜냐? 저 솔로기 때문에 <웃음> 전 두려울 게 없거든요 미도님 초등학생인 어? 방방버예요 이 예, 예, 컨텐츠는 컨텐츠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맞지 그건 맞지 아, 근데 제 아, 그, 꿈님이랑 진짜 잘 맞아 진짜 이것도 여담인데 그때 만났을 때 우리 옷 거의 다 똑같았어 맞아 컬러 매치가 어, 컬러 매치 거의 그래서 사진 찍은 거 있어요 아 맞다 보여줄까? 이거였어 네. 바지 색깔 아예 똑같았대요? 음, 음. 아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인터뷰 영상 찍으면서 느꼈던 건데 미도가 얘기할 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미지는 생각은 안 해요? 유진이는 생각 없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뭔지 아시죠? 격공하죠.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진짜요. 저는 근데 가끔씩 유진이 덜컹덜컹할 때 있어요. 저는 유진이 요걸 참게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안 참잖아. 멈춰. 입, 입 막아도 약간 이렇게 샌다니까 마트에 질질 새잖아요. 이렇게 하면 휘불리면 이렇 새잖아. 그래서 둘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갑자기 기뻐하거든요. 음. 어? 맞아. 이게 어? 제일이야. 어. 서로 상처를 좀 빗으로 꽂는 말을 해 근데 어. 갑자기 이래 맞아 근데도 뒤끝이 없어 뒤끝이 없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어 응. 그런가 보다, 왜 나는 뒤끝 좀 있었거든요 저 뒤끝 좀 심했거든요 저 완전 심했어요 저 진짜 심해요, 그직히 삐돌이었어, 삐순이? 네 <웃음> 나는 만약에 그 사람이랑 뭔가 트러블이 있으면 은 거기 응. 가는 내내 걱정을 해요 아, 뭔지 알죠? 아... 가는 내내, 아, 오늘도 불편하게 하면 어떡 오늘 불편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걱정하거든 응. 근데 저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맞아, 그냥 맞아. 그냥. 진짜 마음 불편한 상처 가잖아. 그러면 안녕 미또 위릉 나 혼자 진심이었구나. 응. 저사람은나 연애인데 갑자기 <웃음> 저희 라이브 방송 스타일도 비슷한. 그 뭔가 결도 비슷함어 어, 뭔가 붙여놓으면은 비슷할걸 또? 오 맞네. 노란 조명 쓰셨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오. 그냥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랑 나 진짜 안 맞다라고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 잘 녹음하러 갈까요? 갈까요. 아 없어요? 응. 둘이 대화한 참 즐겁게 하시네요. 아, 즐겁게. 난 아, 즐겁죠. 어. 근데 진지한 얘기 할때 진짜 한없이 진짜. 아 맞아 맞아. 진정이 또들어좋지아 맞네. 제가 진짜 이아이렇 미동한테 별 얘기 다 했어요. 아는 거 알았어. 돈 주세요. 입금해드리면서 풀어드릴게요. 거. 어? 내댓글봐 네, 댓글 뭐라 적수있어 유진님 작상 헤어스타일 화장법 너무 찰떡이에요 역대급! 뭐, 유진 역대급이죠 역대급 리즈를 찍는 것 같아요 정말요? 저랑 있어서 그래요 아... 그딴 말 하지 마세요 아아... <웃음> <웃음> 귀 요즘 아, <웃음> 요즘 따라 네 유진 마태가 잘 맞고 제 꽃미도가 더잘 맞는 것 같다 네 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누가 그래요? 한 번도 못 봤는데? 나도 그 봤어? 응? 제작진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뭐제 꿈이랑 미도랑 잘 맞긴 해요 보면 맞아 둘이 약간 좀한 가지 주제를 되게 서로 공감해 주잖아 응. 서로, 서로 이렇게 아픈 얘기하잖아? 그럼 막 대신 아파해 근데 기뻐하면 서로 막 기뻐해 저는 그런 게좀 익숙지가 않아요 저도요 응. 또 네가 기쁜 거고 네가 슬픈 거지 그니까 그니까 막 약간 응. 그 공감이 안돼 나도 우리가 장애가 있다니까? 응. 우리 공감 속 장애가 있어요 아 그, 그러게 <웃음> 그래서 두 분이 잘 맞는군요. 그렇습 그래, 우리는 지나가일이나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아요. 나는 고마워 상대방이 나한테 고마워할 짓을 바라지도 않고, 나 상대방 상대방이 나한테 고마움을 느낄 짓도 안 해요. 저도요. 아니 그래서 그거 놀랐대 미도가. 너? 아 우리가 서로 막 쌍욕하잖아. 응. 근데 그냥 한 번에 사라기 하고 풀잖아. <웃음> 그거가 좀 놀랫 놀랍대. 왜 놀랐지? 그니까이 질문 아니. 한요기 아니잖아. 그두 개가 감수성이 뛰어나고요. 맞아요. 인간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해 맞아 맞아 그 명의... 복잡해 복잡해요 우린 단순하고 맞아. 그래서 그런 거 같아 근데 솔직히 리도 정훈이 같은 애들이랑 우리 같은 애들 있으면 얘 접촉이 더 스트레스 많이 받긴 해응 우린 스트레스 안 받아? 어 우린 스트레스 안 받아 <웃음> <웃음> 너무 속속시하게 살아? 맞아 어, 쉽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사나 맞아 돈벌 생각만 하면 되지 맞아 응 어? 우리는 돈 벌로 만난 사람들 아니야? 그래 돈벌 생각만 그래 머리 아프게 뭐예요? 정건이욕좀 할까요? 뭐, 불만인 거 지금 여기서 <웃음> 다말씀하세 아, 아 저한테 불만 있어요? 아저 학금 있어요. 뭐요? 이거는 근데 제 인성 문제이긴 한데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있어. 젓가락이 하나가 부족해. 왜너 젓가락 부족해. 응. 그러면은 어 젓가락 왔다. 그럼 선피니님이 보통 어 앉아있어 내가 갖고 올게 라고 하잖아. 그럼 난그 말을 들어. 아 알겠습니다. 어, 가만히 앉아 있거든. 근데 정훈이는 그 얘기를 듣는데도 뛰쳐나가서 후다다닥 달려오거든? 그럼 내가 나쁜 년이 돼. 갖고 와가지고 존나 미신아왜 이렇게 앉아있냐? 난 방금 앉아있으라고 한 건데 그 정훈이의 그런 착한 심성 때문에 저는 말을 들었는데도 나쁜 사람이 되어있어요 이거 제 인생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다고 했으면 그 사람이 확인 안 떠야돼요 아니... 그러니까 나... 이런,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진정한 구도는 아버님이 청소하는 걸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하도록 기름 내주는 거라고 했어요 진짜 알아요? 어. 그 위도한테 불만인 점이요? 음. 일단 불만인 점은 없고요 열심히 살아주면 좋겠어요 음. 자기 인생인데 남이 결정해주는 것도 알고 요 맞아 ]지. 눈치를 너무 봐 맞아 눈치 봐서 뭐해 아 그러네 그 둘이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네 오늘 눈치를 안 봐잖아 어. 나는 나는 진짜 눈치 안봐 나도 막 유진아 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아니 걔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말도 안 예뻐요? 나는 내 인생이잖아 도덕적이고 막 이렇게 범법 행위만 안젖주면 난 상관없다 생각해 나도 응. 그래서 정훈이가 항상 나한테 하는말 유진아 괜찮아? 이거 맨날 한다니까 나 아, 괜찮다는 얘기 듣기가 싫어 나도 나 괜찮다 나괜찮아시지마 아, <웃음> <웃음> <웃음> 어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문이 진짜 잘 맞으시네요 응.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고민이 없어요 응응. 응. 아 생각 근데 생이 없잖아. 근데 내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 너네 집에서 계속 살라고 했었잖아. 내가 내그 얘기를 듣고 진하에 생각을 해봤는데 마테랑 나랑 살면은 싸울 거 같긴 해. 싸울 무조건 싸운다? 우리는 싸우는 거도 무서워하지 않거든. 싸우던데 화해도 존나 잘할 거야, 쿨하게. 마테 어제 미안. 어 그래. 망고 망고 스무디 해줄까? <웃음> <웃음> 인정? <웃음> 그런다고. 난 이런 사람들이 좋아요. 난 정훈이가 내 눈치를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난 진짜 상관없으니까. 그냥 막 드립 던져도 되고. 나도 믿도 믿어. 응. 난, 난 진짜 쓰레기 처럼차 차도 된다. 응. 상관없어. 저기 응. 사람 이렇게 아픈 명감 되지. 그러니까. 어좀 기분 나쁘면 응. 중상하게사과하고 응. 사면 되지. 맞아. 그리고 시간 끌어서 뭐해? 시간 몇 아, 개. 아 그리고 진짜 큰 크게 싸워도 치킨 한 마리 사주면 다 풀릴. 진짜? 그럼 응. 치킨을 <웃음> 말로 몇 마리 사줄 테니까. 몇번 싸우자. 아난 너무 좋아. 그런 <웃음> 게 <웃음> 비슷한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십 즉흥적인 사람들. 맞아, 즉흥적이야. 근데 나보다 마태가 더 즉흥적인 거 같긴 해. 왜? 난 조금이라도 계획은 좀 있는 거 같아. 싫어하지 마, 나도 응. 계획 다 있어. 계획 안에서 즉흥적인 거야. 싫어하지 마, 너 나랑 사진 촬영할 때도 그냥 차 타고 가서 그냥... 동전하자고 막 하잖아 난 그런 계획 다 된다고 그게, 그게 왠줄 알아? 나 머릿속에 다 계획이 짜기 때문에 그 보이는 거야 니한테 말해줘기 귀찮아서 아말해 <웃음> 그래. 해봤자 라서내 머릿속에 <웃음> <머리속 웃음> 계획이 다 <웃음> 있는데 시랑 그냥 말하기 귀찮아서 그냥 너 따라가는 대로 찍히면 되는 거야 <웃음> 싫어하지마 너 가장 씨너 그 그래가지고 우리 근데 네, 네가 계획 제대로 안 짰어. 아니 씨발 비가 왔잖아. 벚꽃이, 벚꽃이 덜 피는데 어떻게 작년아. 벚꽃이 핀다고 씨발 얘기했는데 안 펴. 그럼 어떻게 네가 씨발 네이버 쳐찾아가 가지고 여기 이, 오늘 벚꽃 개화 음, 이렇게 쳐 가지고 알아봤어야지. 그럼 알는데 네가 알아왔는데안 펴. 씨발. 알아봤는데 피 어떻게 작년아. 그날도 존나 그리고 미세먼지도 사0 0개 가지고 못는데 말이 안 통해요, 마테라. 말은 통하는 거같은데 <웃음> 이게 통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웃음> 통하는, 이게 통하는 거 같은데? 아니 내가 왜 얘를왜안 해주냐면 <웃음> 응. 그냥 말해봤자요 얘는 그냥 끌려오는 거 좋아할 것 같잖아 <웃음> 맞아요 끌려다니면서 이거 해 해. 하면 너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거 하면 되잖아 <웃음> 응? 리드하는 남자 좋아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리드해주는 거예요 아 맞아요 저 항상 말합니다 썬마테? 마테? <웃음> <웃음> 근데 리플 모든 여자들이 다 마테라고 해 <웃음> 당연하지 살, 살 빠져가지고 더 그렇구나 지 파트너 바꿀 의향 있어요? 그래서? 상관 없못요저 바뀌는 거 같아요. 저도요. <웃음> 저는 아무, 아무나 해도 상관없어요. 난 사실 주연이랑 해도 상관없고 난 어? 유진 미도도 상관없고 저 유진 썸만 아니면 돼요. 뭐 이렇게 얘기 불만한 얘기 했지만 저는 뭐안 맞아도 모든 사람들하고서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리플 파트너 안 바꾸고 오래오래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뭐 여기 계좌 띄어요 갑자기? <웃음> <웃음> 그린피스요 <웃음> 후원 후원 금액 <웃음> <웃음> 계좌 계좌 <웃음> 기업 어쩌고 저쩌고 저 위도한테 할말물만을덜 <웃음> 가지고 인생 살때 자신 먼저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 <웃음> 나도 얘들아 눈치 보지 말고 항상 행복해 맞아 하고 싶은 대로 해 물론 네할거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그래, 얼마나 맨날 회사에 갈려있어. 그래. 불쌍해 죽겠어. 주말에몇 주째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두다 일하는지 모르겠어. 아, 불쌍해. 여러분, 아, 주말에 어떻게 왜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아, 누군가는 <웃음> 주말에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주말에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오늘 안 맞는 부분만 얘기를 했지만 잘 맞는 부분도 많지 않나요? 맞아요. 뭐, 아니 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잠을 잘못 자고 그럴 때저언이가 응. 열심히 해요. 광도치짓 잘해. 그런 거있으 고마워요. 응, 정은이 진짜 사랑해. 응. 정은이 없으면 못 어, 너, 사랑해. 응, 정은이 사랑해. 나도. 정은이랑 나중에 뭐 둘다 6초방, 5초남, 6초방 되면 결혼해. 나랑 사귀고 있잖아. 아, 맞다. <웃음> 근데 너가저은이랑 동시에 사귀어도 괜찮던데 상관없지. 어. 그냥 셋이 사귀기로 했어요, 그냥. 막 크지 않은데? <웃음> 마태 하트, 유진, 하트, 제꺼 이렇게 셋이 셋이 사귀기로 와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 응. 응. 합의된 거예요, 정훈이도 <웃음> 정훈이랑도 합의된 거예요 우리 우리 얘기했잖아, 그렇게 큰일 응. <뭐라> 없어 응. 우리 열려, 열려있잖아, 지금 오픈 마인드 여러분, 지금 끝이에요 여기까지 다 꾸준히 고요 그냥 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래요? <웃음> <뭐라> <웃음> <웃음> 나도 별로 싫어하는 사람 없어 응, 나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 있겠지만 응. 나를 싫어하는 사람 응. 싫어 나도, 싫어. <웃음> 어, 나도 그래 날 미워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저는 다 사랑합니다